그 오늘은 지난주에 그 개괄적으로 쭉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내용을 찬찬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그 조금, 조금은 정리한 건데 에, 찬찬히 읽는,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간에 조금 설명할 내용들 설명하고요 교회 가정의 수가 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사회 발전의 형식을 통해서 그만큼 복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때그 번성하게 되는 것은 뭐 물론 사회적인 여러 여건도 맞아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게 복입니다 주님의 복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항상 건실한 가정이 핵심이 되고 중추가 되어 건실한 중견의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튼튼하게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첫, 첫 사람을 가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우셨잖아요 가정으로부터 교회를 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고 물론 교회라는 기관이 중간에 그 생긴 것이긴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경륜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그냥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핵은 그 가정이 돼야 하는 거지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의 관계 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정의 사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한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가정을 세워야 하므로 그 사실들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웃음> 뭐 고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사생 사생자 같이 뭐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려서 그렇게 낫다고 해도 그냥 혼자 클 수는 없잖아요 다른 가정에서 크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기관의 핵으로 그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죄인들의 가정 속에서 자란 우리들이니까요. 그 죄, 우리가 그 속에서 은혜의 빛을 보고 나가는 것이 합당한 거지. 죄인들의 가정인데 죄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파멸됩니다. 다 분리되고 분열되버니다 교회도 그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 은혜적인 면들을 보고 아저참 개차방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가정 본인도 잘 경영하고 하나님의 가정도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구나 모자라지만 그런 면을 보고 지지해주고 힘을 도와줘야지 그걸 넌 애초에 잘못된 놈이야 하고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본 사람은 그걸 알수 있죠 살아본 사람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름해 본 사람은 알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걸로 다른 사람 정지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도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서운 터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설수 있도록 그렇게 서포트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한테 유명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게 하는 걸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잘 서게 하는 걸 그게 최고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저기 중간 계시 게시, 게시가 끊긴 중간사를 봤잖아요 그 사람들도 주님이 딱 나오시니까 다 뒤로 물러갔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일로 그, 그거, 그 길을 닦는 일로 최선을 다하고, 세례 요한조차도 뒤로 다 물러가. 그분을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 그러니까, 주 안에 교회에 다니는 신령한 사람, 섬기는 사람은요, 앞에서 이렇게 지, 지지하고, 이렇게 원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서부터 직분자들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선악할 수 있어요. 죄인들의 사회. 다 뜯어보면 다 죄인이잖아요, 사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서로 돕고 협력을 해야 이게 진짜 신령한 가정이 되고 신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배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완전한 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지적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기 자신도 못 써서 우울에 빠져서고 회의주의로 나가서 좌절하고 말아요.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아 이게 죄 가운데 내가 사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간다. 그거를 그걸 참내 아, 죄가 참 많은데 주님의 은혜로 서나가는 것을 그 비치면서 주님을 높이는 걸로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가정에서 언약의 머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주장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머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 그 그게 사실은 새 사람으로서 새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웃음> 아무튼 아이들도 그렇고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앞으로 다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이루어 간다고 할때 어떤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는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서 자기부터 적용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같이 공유해 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김홍전 목사님 그, 그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상고할 말씀, 그 예를, 디모데 가정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은 혈통의 관계로 이어지고 또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구성은 부부, 부부를 공간으로 한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로 부부 관계와 부모 자식의 관계가 각각 합쳐서 이제 가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 디모데 가정의 일에서 바울은 조상이라는 말로 이제 자기 자신의 가정 관계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디모데 부계를 들어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조모, 저 외조모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디모데 이렇게 해서 동일한 믿음이 어머니 계통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 외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신데, 그쪽 계통으로 얘기하지 않고, 목에를 계통으로 이어진 그런 신앙의 그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어머니 계통으로 이어져 왔다 하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뒷 부분에 가서는 이제 부부간에 아, 어, 남자가 언약의 머리이지만 여자가 더잘 알면 여자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웃음> 여자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고 여자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더그 죽지 않는 길을 이니까그 길이. 자기가 자, 잘 모르면 자기 길로 안내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길 안내자가 될수 없는. 그러니까, 앞선 사람의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죠. 살수 있는. <웃음> <웃음> 그 분명히 아버지 헬라인이 있잖아요. 뒷모델 아버지. 근데, 일단 헬라인이라는 그런 <웃음> 명색이 있어요. <웃음> 왜, 그, 헬라인 아버지를 남편으로 뒀는가, 뭐, 그런 거는 또 추적할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신앙이 이어져서 디모델까지 왔는가, 그 가정의 역할이 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디모델에게까지 신앙이 이어져 왔는가, 그런 면들을 우리가 부각해서 보면 되죠. 중요하게. 그 다음에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입니다. <웃음> 예수님의 형제들과 모친의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친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형제요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혈통관계만을 가지고 모친,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당신의 모친, 형제,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어이 지금 가족이 왔네요 이렇게 했으면 보통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는 가정 중심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다 보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리고 실제 주님의 그 가정의 식구들도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나가야 될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웃음> 단순히 혈통적인 관계가 우선이 아니다, 항상.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에, 그, 하나님 가정이 어떻게 서는지 알고 주님이 아시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혈통으로 서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서는 가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가계는. 그걸 섞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구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 굉장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요히 앉아 기다리고 그걸 배우고 있다. 그런 사람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과 형제와 자매다. 이게 혈통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어도 진짜 혈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과 그게 혈통이 진짜 혈통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 지상과 천상의 대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주실 때 천륜 관계보다는 단순히 세상의 인륜 관계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대로 순종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웃음> <웃음> 그 하늘의 근거에서 모친 형제 자매라는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안 바뀌면 육신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늘내 자식을 바라보는 관점, 내 부모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육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 사건 속에, 사건을 풀어나갈 때 항상 육신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이게 뭐가, 뭐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쓸데없는 통일성을 이루고 가려고 하는 거요 참된 통일성을 이루려고 하는 게. 사단들은, 사, 사단이나 사단의 졸개들은 항상 그냥, 그거 그냥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혈통이나 실령한 거나 다 뭉개 버리는 거예요. 섞어 버려요. 그리고 그 그냥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도 이게 질 다른 우선순위거든요. 근데 같은 질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긴다고 해도 육신으로 하는 그런 관계를 조금 더나아게 먼저 하는 것 뿐이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차서를 가르쳐 주실 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그걸 알게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관계가 진짜 관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 건. 근데 그건 몰라요. 내 속에 난 자식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뿐. 아, 기왕에 구원해 주려면 다 구원해 주시지 뭐. 왜, 누구는 빼버리고, 그, 거, 거기까지 우리가 그 토기장애에, 토기장애가 임의로 하는 건데, 그, 거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이제 경, 이 겸손한 사람은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성 가지고 요만한 잣대 가지고 어마어마한 잣대 그거를 그 그냥 대고 키지 으려고 하면 안 된다. <웃음> 늘 내가 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그그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겠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그 그렇게 알아가려고 해야지 그래야 보여요 그게 그래야 보인다. <웃음> 그다음에 덧붙여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하셨는데, 그 디모데 가정하고 이제 예수님의 가정 얘기 말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에 대한 그요 사도 요한에게 그 이제 내 어머니 부탁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육신의 어머니니까 부탁한 건 아니고요.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그래갖고, 성모 무음설까지, 무호설까지 막 올라가서, 동종료, 아예 그냥, 딴, 딴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거죠. 그, 분명히, 마리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육신의 부모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일반적인 것도, 그, 무시하고 특별한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존중하시면서, 특별한 것들을 누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그 마리아를 모신 거죠. <웃음> 자기 어머니처럼, 그렇게 모셨습니다. 물론 이제 신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적인 책임도 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부부 관계를 얘기하기 앞서서 있었던 내용들과 연계된 그런 내용들을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1, 2장에서 3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3장에 그 일을 증거할 존재로서 사도 바울이 직책을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4장에 와서는 이제 그 직책을 전하는 자로서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건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 그 3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서 가는가 할때 이제 직분자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것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될 것을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4장 17절부터 이제 5장 쭉 이어서 그리또 안에서 새, 새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쭉 가르치는데 이제 부부간에, 어, 부자간의 또 사회 상전과 종의 관계 앞서서 그것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5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장 17절부터 쭉 얘기해 오시는 중이에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처음 일반적인 성도의 실천 상황이라고 말하는 듯 그렇게 처음에 보이지만 그말 속에 담겨있는 큰 뜻은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 다음에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와 또 상전의 종의 관계까지 예, 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5장 그 부부 그세 관계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다 <웃음> 바울사도는 5장 서두에서 말하기를 그,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토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치. 그러니까 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기능하고 무능력하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돼.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오직 이거밖에 없다. 전부, 이게 나의 전부가 돼야 된다라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 뭐 기존에 그 교육에서 배운 그런 과학적인 사고,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동료를, 동, 눈높이에다 놓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거 벌써 끝나버는 그건 아예 이제 열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열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이해됐다고 해야 이제 단편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고. 그거 가지고 또 교만해야 되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밖에 는 열매가 없, 인격적인 열매도 없고 신학 신학이 바르게 탁 들어와야 성, 그 그것이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예? 성경적으로 이게 증험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게자서이게 이루어지는 거.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그 율법으로 하라 하지 말라 했던 것을 못했던 것을 할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씩 누려가게 하시니까 그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수정두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아 진짜 내가 할 일이 보이, 보여지는 <웃음> <웃음> 여기 이제 서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고 했는데 2 1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맨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성도 간에 피차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다음 22절부터 계속되는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사랑과 복종이라는 이큰두 사상이 부부관계에서 대강요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남편 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토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고 둘째, 아내 된 사람은 교회가 그리토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혼인 예식에서 따로 떼어져 인용되는 5장 22절로 23절 말씀 앞에 있는 가르침의 어조와 사상과 감정을 그대로 발전시켜 그것이 결국 가장 구체적이고 도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부부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22절 23절에 말을 하려면 반드시 앞에 내용을 얘기해야 하는거죠. 5장에서 <웃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대강 살펴보면 먼저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1,2절에 교인들 간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말도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서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4절에 그랬고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누추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뭐, 이거 2사에서 66장에도 나오고, 사실 게시록 22장에도 나오는데 이 세상에 아주 난잡하고 악한 일을 행해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에만 올리는 것이라도 누추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것도 주님이 다 보시는 거죠. 입으로 안 올려도 생각으로 음행하고 탐욕적으로 탐심을 부리고 그러면 그 우상송배인 걸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순결 그 하라는 내용을 배울 때모랄퓨리티라고 <웃음> 도덕적 순일성이라고 배웠는데 그것은 처음에 그 전적으로 헌신된 존재. 이게 그러니까 뭐 데디케이션이라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그것 그것이 전제돼야 거룩도 의미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됨도 의미가 있고 그 보편적인 은사를 누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전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의 그 성향을 발휘하고 살아가요. 세 사람 <웃음> 그니까 러 전적으로 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이 비슷한 성향을 아무리 흉내내봐야 더러운 거예요 순결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다 더러운 사람들인데 아담 근데 주님이 다 드리도록 그렇게 은혜 방도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길 기뻐하시는데 그걸 다 드리지 않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는 다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다들여진 존재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존재로 주님의 하얀 것을 덧입은 그런 선언 선언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가 여전히 새카만지만 속은 새카만데 그그 그, 그래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쫓아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가려고 하는가 그걸로. 도, 순교를 알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알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의 삼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은 신자 열심을 품고 주를 펌, 저, 섬기게 되죠 물론 연약한 점이 있어서 늘 쉬고 싶고 편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렇, 그럴 때라도 다, 다 잡고 정신을 차리고 아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다가 좀 미끄러졌다 다시 올라가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대각선으로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뒤에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웃음>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뭐 무슨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결한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내려가는 중에, 아니면 그대로 있는 중에, 그냥 아무리 거룩한 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식, 지식을 삼아서 자기,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덕성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이 그러거든요. 자기 덕성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지식으로 높이려고. 다른 사람 위에 어떻게든지 올라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신의 열매를 절대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들여진 존재로서 그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된다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가질 때에는 사랑하는 대상을 짓밟고 유린하고 더럽히지 않고 항상 순결하게 보존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아끼잖아요. 자기가 진주나 다이아몬드 갖고 있으면 그, 그 땅에다 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웃음> 좋은 것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아껴주려고 하지, 그것을 짓밟고 부수고 더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최선을 드러나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원래 사람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그 사랑이라는 말에서 연역해서 다음에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 부족해서 서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 내가 혼자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자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자기가 노, 자기를 높은 위치에 놓고 있는 사람은 진짜 못 자라간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처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고 처음에 반짝하고 높은 위치에 갈수 있을지는 몰라도 <웃음> 지속적으로 이제 섬기는 자로서는 못 사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어 그, 절 8절 읽었던 8절에, 그, 절과 9절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웃음> 에 빛에 거한다는 하 것은 서로 사랑하고, 어 순결을 지키는 것과 별개일이 아닙니다. 지성, 지성, 지식으로만, 지식의 빛으로만 포장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따뜻함도 있는 거죠. 밝음도 있지만 따뜻함도 있는 거예요. 항상 <웃음> 진리의 대도 가운데 들어가서 자꾸자꾸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에 거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빛의 열매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흡수했다고 해서 빛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참빛이 아니죠. 그, 음, 이 빛의 열매란 모든 착한 것과 의로운 것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빛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가 아니에요. 관계에서 누려지는 실제적인 지, 진리의 지식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누려지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은사가 별로 없고, 달란트가 작아도, 그렇게, 그 열매를 맺고 나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고요 <웃음> 착하다는 것은 그 본성이 하나님의 성격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 맞춰서 사는 것을 보여주고 또 진실하다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변함이 없이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빛에 거한다면 그런 열매가 다른 것이에요. 지식 갖고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식 갖고 움직이는 거지. 규모 없는 자 지식을 그 먼저 지식을 알았으면 지식을 가진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특권으로 지식을 준 거지 하나님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져버리고 지식을 쓰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차라리 안 가졌을 때만도 못한 거예요 지식을 가질수록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사람한테 열매를 돈이 차라리 없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는데 돈이 있어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명예가 없으면 교만해지지 않는데 차라리 명예를 가져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명예가 없는 게 훨씬 낫지 그런 사람 <웃음>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달란트가 작아도 그 열매로 서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이나 야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다. 성신의 열매를 가지고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미덕인 사회인데, 헬라 사회가. 아유, 내가 남이 경험하지 않은 걸 갖고 뻥이는 사회가 그 헬라 사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사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먼저 들었으면, 먼저 경험한, 명언저 경험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 그 경험을 잘 안내한 뒤에서 잘살볼수 있도록. 인생을 잘 몰라서 그 경험을 안해봐서 저럴 수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저럴 수 있다 생각하고 배려를 해준다. 진짜 참 지식을 가진 사람. 참 빛의 지식을 가진다. 그런 열매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거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귀결되어 나가야 돼. 자연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주를 통제하시고 홀로 만유의 주화 되시는 만유에 충실하신 주님의 거룩한 자태를 아는 데에 이르러야 돼. 그러나 그런 지식을 풍성히 가지는 이 것이 필요한 일일지라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게 이게 이게 사람 이게 안 돼가지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주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지식을 자기 머리로 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그만하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쌓아온 덕을 가지고 그그 그 덕을 그눌러좀 밀어내고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지. 인격적인 열매가 없어요. 내내 내 덕이라고 하는 것도 참 냄새나는 거니다이 이 덕이로는 안 된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덕으로야만 그 가정도 의미가 있고 내 개인 생활도 의미가 있고 교회도 의미가 있고그 그렇게 해야 이게 헬라인과 야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간의 관계, 부자간의 관계, 사회 상정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웃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요, 뭐, 성경,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고, 탈무드를 달달 그 수백 권 되는, 뭐, 이큰 도서관으로 하나의 탈무드가 몇백년 동안 그게 누적돼서 쌓여있으니까, 거기 뭐 지시, 천문, 수학, 기하, 뭐, 모든 인생의 철학,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근데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돼 버립니다. 그 지식이 겸비한 마음으로 출발을 안 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일방통행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나타내신 당신의 속성들과 우리들에 대한 요구들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차츰 깨달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이나 지적인 품성을 자꾸 궁구하고 깨달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 아는 걸로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을 다 안다. 이 정도 저기 덕성으로 하나님의 덕성을 다 표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고 실천해 가야지. 하나님의 지적인, 도덕적인 속성을 아는 데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빛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죽게 기쁘시게 할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그 주님이 내신 도리를 가지고 주님이 과연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어떤 걸 즐거워 하시는 것인가. 그 찾는 것이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고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 이제 그 시험해 보고 그것도 빛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고, 아끼라니,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웃음> 그, 개인적인 아상을 배제하고 이제 일, 일을 해야 여기에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내 인생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인지 주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니까 아, 어, 그것을 바로 이해하고 이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술취하지 말고 성신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그리토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관계가 안 되는 거는 이 앞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누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안 돼.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못 누려서 그런. 사실은 상대가 불신자로서 나는 가정에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그, 이 침해를 받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오늘은 여기 배경사까지만 이렇게.